안녕하세요 여러분 체크체크체크 기입니다자 소닉포시스가 지금 데모판이 나왔습니다 일본판 가시면 일본판? What? 일본 닌텐도 이샵 가시면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모 버전입니다 소닉포시스 가봅시다 손익이인데 이전 것도 재밌다고 매니아가 엄청 많아요 참고로 아시죠? 저 일본어 하나도 몰라요 자 이거 뭐죠? 뭐지 뭐 뭐지 하나도 모르지만 하나씩 한번 해볼게요 best time 이게 빨리 달려가는 건가봐요 예아 yeah. 어 어? 자 몰라요 일단 해봅시다 오. 어, 더... 오케이 뭐가 있네요. 오케이 점프. 자 어라 오라 오야 오야 오라 오야 오야 몰라요 무슨 말인지. 자 이거는 브레이크인가봐요. 오 오케이 오케이. 어예와 부스터가 있네요 부스터 돌아올 수도 있고요 와우 예이 오어자 갑자기 2 d 로 바뀌었어요 오 아 이게뭐야 <웃음> 이게뭐야 <웃음> 이렇게 중간에 멈춰보면 어쩌라고 아예 yeah. 자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시간 기록을 재는 것 같습니다 흐음 오케이 아하 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이거 읽잖아쩡쩡 이시 대기？예, 짱짱짱짱짱짱짱징징징징징 이아리가 사막 이리 사막 이가 사막 다 이쪽 아가 사막 이아 이쪽 아 사막 아이아이 정지제 시간이 걸어났나봐타이머만딱그시간만할수있게아이게 뭐야? 어, 그래도 흥미진진한데요? 잘 집중력이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막해우야 집중 돼. 우우우우우 <목소리> <자. 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オッ okay. 아, 아 이거나 아무 하는 뭐게 없어요 버튼이 버튼이 두개 밖에 없어요? 아 이걸 때려서 보내는거야? 오케이 자 때려주는거죠 아 너무 짧다 데모 이게 뭐예요 아, 아무리 데모라지만 너무 짧게 해놨다 자 이게 뭐죠? 리스폰? 딱히 뭐. 우 똑같아. 똑같아. 오호 Said 야! 야 o 자, 총도 쏘네요우 oh, wow. uh -huh -huh. 우와. 아좀 길게 하자 좀아 진짜 답답하다 오늘 어, 이거 재밌다 재밌는 것 같은데요? 오 예에 그래. 알겠어 오 요오 동전을 하나도 안 묶어 와우 휴호 고고고 와우 역동감이 장난이 아니에요. 우 아, 이가 빨리 가면은 계속 할수 있는 건가? 그런 것 같죠? 안 돼. 아, 씨. <웃음> 안 돼. 야, 오! 어, 뭐죠? 너무 느리잖아. 샤오 오호, 밝고 밝고 밝고 밝고. 그렇지. 밝고 밝고. 넘어가, 넘어가. 쇼쇼. 오, 예. 후후. 아, 뭐야. 예. 이상하네. 언제 끝나는 건지 모르겠어 언제 끝나는 건지 그냥 시간 제한이 있는 것 같아요 고고고 자 시간이 없어 아니야 너 말고 내가 시간이 없어 더 해야 된단 말이야 조금이라도 더 하고 싶단 말이야 자날 말리지마 렛스고워호 Okay! Yeah! Woohoo! Yes! Wow! Oh yeah! Oh yeah! Oh yeah! Woohoo! No no no no! 아예으예 예. 예. 와우 아안되저 여기까지가 처음가 보다 아더 하고싶은 <웃음> 자, 소닉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. 일번 계정만 만드시면 바로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. 닌텐도 이샵 e 계정 만들고, 그리고 거기에 쓴 이메일로 닌텐도 스위치에다가 어카운트 만들면 바로 연결해서 쓸수 있습니다. 그럼 바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. 자, 그러면, 어, 소니 폴시스 재밌네요. 저희 마리오 오리세이 기다리고 있는데, 아, 좀 지쳐요. 그죠? <웃음> 그래도 잠깐이나마 또 즐길 수 있어서. 소닉 폴시스 생각보다 재밌는데요? <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오. 다음 비디오에서 봐요. 착하게 하였습니다. 치키치키치키기야. 빠이. 좋아요빠, 구독빠. 후후.